안녕하세요 애니멀로우 티비의 테드 디케입니다. 자 오늘은 어 드론으로 따다당 따당 따당 따당 따당 바다를 한번 탐험을 해보려고 동해 바다에 왔습니다. 우와! 자여긴 동해고요 강릉 쪽이에요 강릉 쪽이고 하조대 근처에 지나다니다가 저희가 이런 아예 바다 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이런 좀 약간 잔잔한 곳 그리고 저기 낚시를 하고 계신 분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 수중 탐사를 해볼까 하고 일단은 왔습니다 제들 뜰채와 좀 만들어주신 떡밥 뭐예요? 예? 떡밥이에 새우랑요 아, 아 새우랑 떡밥 이걸 한번 뿌려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탐사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빠밤 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물이 맑아서 물이 굉장히 맑습니다 물 안쪽에 고기들 엄청 많아요. 다 보입니다. 소라게 잡았어. 소라게. 농하세요. 고기 찍고 있습니다. <웃음> 미수중이 냅두고 왜 갑자기 고프로로 고프로 각도가 잘 나올 것 같아요 아, 아 죽겠다 근데 지금 도 있습니다 썬텐도 아니고 그냥 해왔거든요 대박이네요 자 출동 준비가 이제 끝났습니다 수중이가첫 동해바다 출정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얘 이름 수중이야 네가 DK가 수중이로올렸더라고요 저랑 <웃음> 상의도 없이 그러니까 앞으로 수중이로 하는걸로 수중이? 오케이 잘가 아, 잘가가 아니지? 갔다와 <웃음> 물고기가 떼로 있는데 어. 좀 아쉽 아쉽지만 맥주캔도 보여요. 맥주캐. 제가 예. 예. 아 참... 여러분 제가 여기에 먹이를 아까 사온 거 있거든요. 어, 그거 보고 여기서 촬영 마치겠습니다. 만들어주신 국제목인데왜 이렇게 안국이죠 한국 한국 한국 한한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란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잡아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국 한 네. 자 이제 저희가 포인트를 옮기고 방파제 옆쪽으로 들어왔는데요 뭐뭐 뭐 하려고? 뭐 어? 하는거지? 개할래봐 봐봐 뭐해? 이뭔개 해볼라고 개? 이뭔 개소리야! 잡을 수 있어? 어. 잠깐 머리도 끌어왔는데. 여러분 제가 잡긴 잡았거든요. 개요. <웃음> 요 개. 소 잡을 수 있어? 잡았어요. 어, 네. 잡았어. 주세요. 아, 아, 아. 물 물렸어? 아아 아. 아. 오. 잡았습니다. 됩니다. 잘 가. 잘 가. 우와 빠르다. 출발하겠습니다. 잘 가.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는데 고기들이 저쪽 안쪽으로 갈수록 한번 비춰주시겠어요? 여기까지 갔거든요 저기까지 갔슴에도 고기들은 별로 잡히질 않았어요 근데 고기들이 이쪽 여기 이 弟弟